안녕하세요 제시 직관의 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누아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는 18K 와일골드의 스몰 사이즈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 인데요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가 베젤에 장식이 되어있는 오리지널 세팅의 여성용 시계입니다 잠시플러스 보겠습니다 먼저 이 베누아 시계는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했고요 풀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몰 사이즈 베젤의 크기는요 이쪽에서 이쪽이 2 4 5 위에서 그 아래가 31.6mm입니다. 스몰 사이즈고요. 이쪽에도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있고 이 시계의 레퍼런스 넘버는 3 0 6 5 5고 TX 대 시계이고 TX는 2 0 1 4년도 출시 제품입니다. 이와 같이 되어있고요. 모두 18K Y 골드입니다. 그리고 둘레는 16.5cm 손목의 둘러는 1 6 5 c m 입니 이렇게 더블 폴딩 클래스프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까르띠에 있고 스위스메이드 여러가지 각인이 750 새겨져 있는 베누와 여성용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.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. 제시 직거레소였습니다짠 y o t e d